아라우니.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했었냐면은 뒤에 운전 닦아 주세요. 방동사고 학생. 음. <웃음> 어, 아니 말고. 미안해. 웃기려고. 자, 지난 시간에 국민당의 반원 개혁 정책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개혁 세력을 키워낼 수 있었고 또한 홍건적의 외부를 격, 홍건적과 왜구를 건적 외부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양이라든지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된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던 성리학과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하고요. 고려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심성 인간의 본성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성리학 원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유학을 일컬어 성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리학은 어떤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냐면요. 이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떠한 원리로 굴러가는가. 그리고 그러한 원리가 인간에게 어떤 게 적용이 되어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을 일컬어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주희라는 사람이에요 중국 남송의 사람인데요 집대성 이전에 여러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논리체계로 만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탐구해 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학문적인 성과들을 주희가 총정리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특징은요. 불교의 논리체계를 받아들여서 이전 유학보다 형이상학적이면서도 실천윤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사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게 되면서 유학은 다소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 어, 불교가 훨씬 더 유교보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유교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나라가 평화로지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불교의 경우에는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종교가 바로,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기존의 유학은 불교에 비해서 다소 영향력이 밀렸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학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도 연구를 해서 유학을 불교만큼이나 수준을 높여보자라는 이런 어떤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불교의 논리를 이용을 해서 유학을 한 단계 더 철학적으로 수준을 높였다. 그러면서 실천 유리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형이상학적이다라고 하는 게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탐구하는 것을 가지고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음.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형리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천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성리학이란. 불교 못지않게 유학의 철학적 수준을 높인 학문이며 사회개혁의 논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려 말의 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상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이 이후에 고려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성리학을 고려에 처음 도입한 사람의 이름은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원나라에 가서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접하고 고려에 소개를 합니다. 이후에 만권당에서 원의학자와 교류한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성리학에 대해서 이에 대한 폭을 넓히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만권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고려의 충선왕이 원의생원독서당 학술연구기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원 간섭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고려의 왕이 된다고 했지? 응? 원의 공주와 결혼한 사람. 그리고 그 원의 공주가 난 아들이 원나라 원 간섭계의 고려의 왕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죠자그 고려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왕자 시절에 원나라에 가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 충선왕이라는 사람이 왕자 시절에 원나라에 있을 때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학술연구기관이 만건당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고려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유학자들을 원나라에 유학을 보내서 만건당에서 공부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이 사람이 만건당에 가서 성리학을 제대로 배우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고려에서도 성리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리학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게 되면서 점차점차 점차 성리학의 영역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리학의 고려 과거의 과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공민왕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재정비하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리학의 경우에는 불교를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철학적인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의 논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권문세족들이 버리고 있는 여러가지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학문이 성리학이다. 라고 공민왕이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웃음> 이해되시죠? 자, 공민왕은 반원개혁정책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야.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면 새로운 시대는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죠? 자,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상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민왕은 고려 말의 사회를 개혁하고, 앞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 그러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게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성리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공민왕의 경우에는 성균관을 재정비하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시키면서 자신의 개혁을 도울 사람들을 키우고 뽑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키워지고 뽑힌 사람들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그렇죠 신진 사대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음. 자. 이 신진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지방 출신, 지방 향리 지방 출신들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개경을 중심으로 지방 대대로 내려오는 음서와 같은 특권을 바탕으로 고려의 지배층이 된 권문세족들과는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민왕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을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왕권을 돕도록 보좌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성리학을 배워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을 사상적 무기로 삼아서 권문세족과 토지 문제 그리고 권문세족과 결탁해서 손잡아서 불고려의 후기에 여러가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불교의 폐단,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고려 말의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성계랑 손을 잡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음... 성리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성리학적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조선의 지배사상이자 통치의 이념은 성리학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성리학이 공민왕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으며 성리학이 고려 말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신진사대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빈칸을 못 채웠던 부분 마저 채우고 9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성리학의 도입 누가 처음에 원나라에서 고려에 도입을 하였다 이름 기억해봅시다 누구? 안향 기억해두고요 하나 더 밑줄 칠까요 누구? 제대로 공부해온 사람, 이재현이라는 사람도 함께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것을 국민왕이, 어, 우리 고려말의 사회를 개혁하기에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정비하면서 성균관을 정비하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교육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학의 노력에 의해서 성리학을 배우고 성리학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누구였다? 신진사대부였다. 응. 자, 이들은 이미쳐 집시다. 실천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성리학 이념의 영향을 받아서 요걸로 뭘 했다? 토지 문제, 불교의 폐단 같은 것들을 비판하면서 고려 사회의 현실을 개혁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성리학은 신진 사대부들의 무기였다. 권문 세력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개혁의 사상으로 고려에 도입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제 흔들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정부가 목물과 강화를 맺자 누구는?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진도 제주도로근거적 공격하고 항전한 사람들? 삼별초였어요 그죠 원간섭기에는 친원적인 성향의 누구? 권문세족 이. 그죠?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였다. 안향이 원나라에 들어와서 고려에 전해진 새로운 사상 학문 무엇이었어요? 성리학이었어요 그죠? 별로 어려울 것이 없었네요 자, 새로운 주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고려의 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졸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수 있습니다. 어, 헤비메탈의 힘인가 역시? 슬슬 졸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자지? 원래 5교씩부사식이 다들 자는 시간이잖아. 왜 아직도 안 자지? 그렇네요 어. 좀 있으면 잘려나? 아니 매일,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헤비메탈 한번 틀고 시작해야되나? 그것도 좋아 나는 그린데이 오히려 좋아 응? 그린데이는 헤비메탈 밴드가 아니지 않나? 펑크 아 그래요 알았어요 <웃음> 자 고려의 사회 먼저 신분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의 신분제는 기본적으로 양천제입니다 자유로운 양인과 자유롭지 못한 천인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자유로운 양인도 그 아래에서 또 여러가지의 계층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수 있느냐? 직역 나라에서 주는 직업적인 일, 다시 말해서 관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호와 양민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정호란 나라에서 주는 직업적인 일인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정호라고 불렀었는데 이들 가운데에서도 고위관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음서를 통해서 집안 대대로 세습적인 특권을 누리는 문벌 가문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배운 기억이 남아요 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모 잘 만나서 조상 잘 만나서 부모나 조상 중에 고위 관리가 있으면은 그로 덕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음서라고 하는 세습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랬나요? 폐쇄적으로 그죠. 왕실이나 같은 문벌 가문들끼리 한다라고 이야기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막강한 경제력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고려 최고의 지배층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문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고려의 지배층의 모습을 약간 변합니다. 고려 초기에는 호족이었고 중기는 문벌이었고 후기에는 무신이었고 말기에는 권문세족이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고려의 최고 지배층의 성격은 문벌 귀족적인 성격이 끝까지 유지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 아래는 중류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위 행정직, 그러니까 문벌들이 고위 관리라고 한다면 은그 아래 이제 일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하급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앙관청에서는 서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하위 행정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한편 문벌들의 경우에는 개경, 수도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에요. 반대로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향리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과거 호족 출신으로 지방의 실질적인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향리라고 불렀는데 그들 역시 직업군인과 더불어서 중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향리나 설이나 직업군인 이런 것들도 전부 문벌 귀족과 마찬가지로 세습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를 통해서 뽑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는 특권을 통해서 향리의 아들이 향리가 되고 서리의 아들이 서리가 되고 직업군인의 아들이 직업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향리들도 요 얼마나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저마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레벨의 향리를 호장, 그보다 낮은 레벨을 부호장 이렇게 불렀었는데 물론 이들의 경우에는 개경에 있는 문벌에 비해서는 특권이 약한 사람일 수 있지만 전체 고려사일 놓고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꽤나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중앙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자기가 통치하는 이 지방 내에서는 자기가 최고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느냐? 문벌과 마찬가지로 이 지방 사회에서 갖는 나의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향리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은 어떤 식으로 했다? 자기들끼리 했다. 향리 집안끼리 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서 그 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향리들 가운데 과거를 잘 봐서 문벌 가문으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많은 대다수의 향리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지방의 통치자로서 남아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신진사대부들 같이 진출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 대가를 주겠죠. 그죠그 대가로는 어떤 것들을 받았느냐? 전식과라든지 녹봉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전식과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둘 권리를 받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은 땅의 소유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둬갈 권리를 준 겁니다. 이해되나요? 음. 그거를 전시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시과라고 하는 세금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대가로 주거나 아니면 은 녹봉, 월급의 형태로 현금을 주는 이런 것들을 그 대가로 받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쉽죠? 그죠? 재미는 없어도 그죠? 어, 이러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음. 자. 그다음 피 제비층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지배층에 해당한다면 그아래로는 이제 피 지배층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절대 다수는 무엇이었다? 농민이었다. 이 절대 다수의 농민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어, 백정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나요? 정육점 생각나죠. 그죠?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도축업자들이고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 백성들에 비해서 천대받는 참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때에는 백정이라는 용어가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일반 국민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아버지께서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해 주신 적 있어요. 되게 동네에서 친하게 놀던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계랑만 놀면 어른들이 와 가지고 쟤랑 놀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왜 그래요라고 보니까 아 쟤네 집안 백점 집안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네요. 아직까지는. 어? 그때까지는. 네, 선생님 아버지가 52년생이시니까 어, 대략 한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얘기죠. 자, 아무튼, 어,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나라에다가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야 돼요.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조세는 농사 짓고 나온 것의 일부를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내는 토지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납은 토산물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산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는 뭐 했을까? 규리적이죠.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마다 특색하게 생산되는 것들을 나라에다 바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공납이라고 했고요.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요역과 군역. 요역과 군역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군역은 뭐겠어? 군대 가는 거고요. 요역의 경우에는 성을 쌓는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 노동력이 필요할 때 나라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가지고 요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런 것들을 부담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공장, 기술자라든지 상인 이런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양인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비해서 백점들에 비해서는 조금 비교적 낮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과거 응시가 가능한 사람들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격하기 쉬웠다, 어려웠다?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는 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런 출신들 중에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 합격자는 대체로 어디에서 나왔다? 여기나 여기에서 문벌이나 중류층 이상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고려의 지방제도들 가운데 일반 행정구역에 비해서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뭐 뭐, 뭐였나요? 향 부곡소였어요 그렇죠? 이런 지역이 차별받게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원래 천민들이 모여사는 집단이었거나 아니면 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지역이거나 등등등의 이유를 통해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과거 의시라든지 거주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는 그런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무거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비는 아니에요 천민은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자유의 정도가 일반 백정들에 비해서 어떤 훨씬 더 그렇죠. 제한된 더큰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향, 부곡, 소도의 약간 성격이 달라요 향이나 부곡은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는 지역이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다가 바칠 물건을 특별하게 생산되는 그런 어떤 집단 수공업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인철소를 뭐 만드는 곳이었을까? 다인철소래? 뭘 만들었겠어? 철철 철 만드는 거예요. 철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했던 지역이에요. 다이철소. 됐나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천인입니다. 물론, 천인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절대 다수는 노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노비인 천인들에게는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었느냐? 일천즉천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일천즉천이란 뭐냐? 부모, 엄마, 아빠 두 사람 중에 일. 한 명이라도 천. 천인이면 그 자식은 즉, 곧. 천이다라고 하는게 일천즉천의 법이 되겠어요 이해되죠? 네. 네. 왜 이런 법이 적용되었느냐 왜냐하면 노비는 곧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긴 하지만 누구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노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법 경제력이 있는 노비야 그래서 가난한 일반 양민과 자유민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노비로 봐야 돼 양인으로 봐야 돼? 노비. 응. 일천직천법에 따르면은 노비로 봐야 되겠죠, 그죠? 왜 그래야 했을까? 왜 일천직천법이 적용이 돼야 했을까? 노비는 노비니까. 그럴 수도 있죠. 혈연적인 어떤 어, 차별이 심했으니까 그렇게 봤을 수도 있죠. 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노비는 뭐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이야 그지 우리가 뭐 송아지 강아지 이런거 똑같이 생각하면 돼 송아지를 내가 기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는 계속해서 송아지를 기르면서 어 소가 되고 나중에 속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또다시 송아지를 낳아야 점점점 나의 재산이 어떻게 돼? 늘어날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양인이랑 노비가 결혼했을 때 만약에 그 노비를 노비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의 재산이 어떻게 돼?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지그 내가 데리고 있던 노비가 죽으면 나의 재산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비가 결혼해가 되었을 때그 자식이 부모 중에 한 명만 노비더라도 마찬가지로 노비로 만드는 일천즉천의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런 법이 적용되었다고 라 하는 것은 의외로 노비랑 양인들이 결혼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국가 재정 수입이 부족하게 돼. 세금 낼 사람이 부족해지게 되거든. 그래서 어떤 법을 쓰느냐?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법을 쓰기 시작해요. 노비의 자식인데 엄마가 양인이면은 노비가 아니라 자식들 양인으로 만들어 주는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노비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노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노비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주인집에 같이 사는 노비인 솔고노비와 주인집에 밖에 사는 외거노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극에서 이제 주인이 여바라라고 부르면 내 네, 마님 하면서 달려오는 노비는 솔고노비일까요? 외거노비일까요? 솔고 노비예요. 그렇죠? 주인집에 같이 살면서 주인집에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해주는 노비들은 솔고 노비,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고 노비는 그럼 왜 필요하느냐? 사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 많은 사람들, 땅이나 집이 자기가 사는 곳 바로 옆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땅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큰땅 같은 거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땅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렇죠. 그 땅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 집 노비를 거기 보내는 겁니다. 그죠? 집 지어주고도 여기서 살면서 내땅 농사지어 농사 짓고 나온 거 나한테 바치는데 너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 떼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집 밖에 사는 노비인 외고 노비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고 노비의 경우에는 노비긴 이 하지만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했고 일반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보통 농민. 백성이랑 백장이랑 크리 그렇죠 큰 차이가 없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 양인이랑 결혼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음. 음. 자 한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은 공노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노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영노비와 그리고 국가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 외거노비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자이 버전이 그대로 소유권만 국가로 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노비가 산업이보다 조금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은 60세가 되면 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어요. 비록 이때 당시에 뭐 평균 수명이 40세가 갈람될까 말까 했기 때문에 6 0세 넘게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희망이 없이 사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우리 고려의 신분제는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음. 그래요. 이제 슬슬 좀오교시 닫네요. 음. 네. 그래요. 어, 평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오교시 닫아지긴 해요. 음. 자, 그 다음 본관제 가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영산 신씨예요. 여러분들 다들 너는 어디 신씨야? 라고 하면은 무슨, 뭐이야 무슨, 뭐이야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거기에서 나는 무슨 신씨야? 라고 할때 신씨는 나의 성씨에 해당하고 영산이라고 하는 건 나의 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제부터 너는 어디 무슨씨야라고 보면 나는 어디 무슨씨야라고 대답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고려 태조 왕건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고려 태조 왕건이 지방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뭐 거였죠? 결혼 정책과 사성 정책이었어요. 그죠? 자, 결혼 정책이라고 하는 건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성 정책은 호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주면서 그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지난 시간에는 아마 선생님이 왕건이 호족들한테 왕씨를 내려줘서 자기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거다라고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사성 정책은 왕씨 외에도 여러 가지 성씨들을 호족에게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귀족들만 성씨를 가지고 있었거든. 일반적인 백성들의 경우는 성씨를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 다시 말해서 성씨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세고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 호족들에게는 무슨 성실을 줬을까? 왕실 성을 준 겁니다. 그죠? 그보다 죠그 힘이 약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호족들의 경우에는 다른 성실을 준 거죠. 음. 성실을 줄때 어떻게 줬을까? 그 호족이 어디 출신이냐? 그 호족이, 어느 조, 어, 그 호족이 어느 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붙는 요 지역 명칭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김해 김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김해 지역의 힘을 가진 호족들에게 내려진 성씨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닙니다. 김해 김씨는 가야의 성씨니까 그전부터 있었겠다. 네, 다른 성씨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새롭게 성씨들이 내려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선생님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요 왕건이 호족들한테 성씨를 내려줄 때. 걔네가 얼마나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성실을 조금 다르게 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그죠? 자 따라서 이 호족들 같은 경우에는 본관을 대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은 알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 지방주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배웠어요 그죠? 여러 개의 군현들이 있지만 모든 군현의 지방관들이 다 파견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있고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고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 따라서 나는 어디 무슨 시입니다 라고 이름을 댔을 때그 앞에 나오는 본관이 여기인지, 여기인지 여기인지 여기인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실제로는 그 지위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응. 자 그래서 사실 이 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사회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위를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자기 본관을 떠나서 살면 은 이런 어떤 본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잘안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본관을 떠나서 이주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외가 있었다. 어떨 때야 어떨 때? 결혼할 때나 과거에 합격할 때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었다. 자, 특히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수도에 산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특권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면서 자기 출신 지역에서 개경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특권의 과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과거 같은 것들이 합격했을 때만 이런 특권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아요 점점 오교시나가 지고 있어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배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리들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벌들 중에는 어떤 벌도 있느냐? 귀향형 뭐겠어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가 왜 형벌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개경이 산다는 건 무엇이었다? 특권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건 뭐예요? 그러한 정치적인 특권을 박탈한다. 그렇죠. 뺏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라 거죠. 중앙정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라 것을 의미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은 성씨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성씨처럼 사용하였다고 요저 오산에서 온 개똥입니다. 저 화성에서 온말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출신 지역을 바탕으로 성씨처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끝인가? 아 그렇네 슬슬 다른 말에서도 좀 유튜브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처음에는 이거를 갖다 놓고 찍으니까 니네도 약간 좀 긴장을 했단 말이지 나도 좀 긴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매일같이 니네방 나와서 이거 찍고 있으니까 이제 별로 긴장도 안 되는 거 같아 그지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 그지? 다른 반에서 갖다 놓고 하면 왠지 다른 반에는 잡기 운데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 음. 일단은 니네 반이 빨리 진도를 따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아참 수행평가 공지했지 지난번에? 다음 시간에 조 편성한다 그랬지 그지? 자 마지막으로 고려의 가족 제도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요거는 같이 좀 봅시다 잘해주는 분들 요거 먼저 보고 개설 내보도록 합시다 할수 있어요 파이팅 음 요것만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음. 자 고려의 가족제도 하나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고려시대 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았다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물론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경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때는 일부일처제 한 명의 부인과 한 명의 남편이 기본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서 산다? 처가, 여자의 집에 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구려 배울 때 대린사위제 얘기했었죠. 기억나나요? 서옥제? 나중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다시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결혼을 해서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장성 크게 되면 그제서야 나와서 사는 결혼 제도가 바로 대일사회제의 전통이라는 다 것이죠. 원래 이렇게 결혼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어.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장인 장모랑 같이 와이프랑 그 집에서 살아 와이프한테 막대할 수 있을까? 아, 아니죠. 절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그다지 낮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조상님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정의 평화를 지킬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요 갈등의 소재가 뭐니 아랑. 아뭐 재산 바람도 있지만. 우리 지금 가족 제도 얘기하고 있잖아. 어. 보통 이런 거 뭐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갈등 많이 나오죠, 그죠 어머니라고 하면 누가 네 어머니야, 이씨냐 하면서 막 싸대기고 그러잖아 그렇지? 음, 나오지, 많이 보잖아 그런 거? 그죠죠 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죠또 사회성이 발달한 동물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기 사실 쉽지 않죠, 그죠 하지만 남자들은 어때요? 단순한 동물이에요, 그죠 먹을 거잘 주고, 자기 방만 따로 주면 은 싸울 일이 없어. 야, 이런 거 들어봤어? 장인하고 사위가 갈등을 빚어가지고 가족이 막막 타났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전혀, 본 적도 없고 납득도 안 되죠. 그죠? 우리 가족, 우리 조상들이 훨씬 더 가족제도에서는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사를 지낼 때에도요, 아들, 딸, 구분이 없었어요. 형이건 동생이건 아들이건 딸이건 누구나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형제 자매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물려주는 것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명절에 제사상 차리는 거 보면 어때요? 평소 밥 차려 먹는 것처럼 차려 먹나요? 굉장히 음식 어떻게 해? 많이 차리잖아 제사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 잘 지내라고 내, 자, 내, 지, 내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어느 누구 할것 없이 다 돌아가면 서 제사 지내니까 당연히 재산 도 어떻게 나눠줘야 돼? 똑같이 나눠 N 분의 1 나눠줘야죠 그죠? 균분 상속의 원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돈을 가지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여성의 지위가 어땠다? 조선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과도 봤을 때도 비교적 평등한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안 데리고 살아도 돼요. 이혼 할수 있었어요. 재혼 얼마든지 가능하죠. 물론 아주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혼과 재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은 어쨌든 조선시대 때에 비해서는 이혼과 재혼도 자유로웠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헤어지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차별 같은 것도 조선시대 때에 비해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떨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선 시대에 비해서는 높았다. 전혀 낮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두 개, 모계할것 다시 모두 친족으로 인식했어요. 외손자도 음서의 혜택을 받고 사위도 음서의 혜택을 받아서 대회를 입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벌 가문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고려시대의 가족제도가 조선시대에 비해서 여성들이 좀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면모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리학 국가가 되면서 남존 여비 같은 것들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들에 비해서 낮은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자. 요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 교재 9페이지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신분제 기본적으로는 양천제로 나눌 수 있다. 자유로운 양인과 자유롭지 못한는 천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로운 양인들의 경우에는 미치십시다. 납세와 군역의 의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 나라에서 주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정호라고 불렀고 나라에서 주는 직역을 맡지 않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무엇이라고 불렀다? 네, 양민이라고 불렀다. 아, 내가 그거 어, 주황색으로 표시를 안 해놨네요. 음. 양민이라고 불렀다. 자, 다양한 지배층이 존재했습니다. 지배층의 제일 꼭대기에 사회 최상위 대대로 고위관직을 독점해서 왕실이 나비치시다 다른 문벌과 혼인을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권력을 독점했던 대대로 고위관직에 진출했던 사람들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문벌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문벌. 전시거나 녹봉이나 물려받은 재산 등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 자, 지금 지배층의 하위 계층으로는 중류층이 있었다. 향리, 직업군인, 서리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빛을 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즉 역은 어떻게 되었다? 세습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향리 같은 가문들 역시 그 밑에 밑에 줄 끝에 쪽에 비추십시다 무엇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혼인 중요층도 직역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혼인으로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라는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향리들 가운데에서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해서 눈벌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다 라는거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양민 보도록 할게요. 양민들의 절대다수는 무엇이라고 불렀다. 백정이라고 불리는 일반 농민이었다. 조선시대 때 백정 하면은 도축업자지만은 고려시대 때는 일반 농민 백성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밑에 밑에 줄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밑줄 칩시다. 과거와 교 교육, 과거 응시와 교육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았고 일반 군현민들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천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절대다수가 노비였는데 이들은 인간 지만 누군가의 소유물 재산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어떻게 결정되었다? 무엇의 원칙에 따라? 일천 즉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천인이면 그 자식도 천인인 원칙에 따라 그들의 신분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소유하느냐 개인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공노비와 선호비, 대리고 사느냐 따로 사냐에 따라서 솔고노비, 외고노비로 구분해볼 수 있다는 라거다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관제 보도록 합시다. 성씨 앞에 출신 지역을 밝힌, 밝힌 거예요. 그리고 어느 출신 지역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고려 사회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백성들의 경우에는 본관은 성씨처럼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작은 왕권이 호족에게 성씨를 하산한는게그 시작이었다. 밑쳐 십시다. 본관제를 이용해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향촌 사회를 통제하는 데 활용하였다. 자. 본관의 이동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는데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혼인과 과거 합격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과거를 합격하게 되면 개경에 거주하게 되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떠한 벌을 받기도 하였다 귀향형 고향으로 돌아가 정치적 특권을 박탈하는 개경에 거주의 특권을 박탈하는 이러한 형벌을 받기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가족 제도 보도록 합시다.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밑줄 칩시다. 여성의 지위는 어떠하였다? 낮지 않았다. 비교적 평등한 편이었다. 고려 시대의 고가족 제도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록이 되었어요. 여자도 재산을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은 어떠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균분상소 똑같이 N분의 1 나누어 주는 균분상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라는 겁니다 여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아네 아직 돈을 못 벌어서 그러겠구나 선생님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왜 해외여행 같은 거할때 나는 학생 때니까 내가 환전을 하거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용돈 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엄마가 안 사준다고 해도 싫어 살래 하고서 사는 게 가능했는데 외국에 나가서는 내가 외국 돈을 바꾸지도 못하고 카드가 없다 보니까 외국에 가족 여행 갔을 때 되게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돼 라고 하면 못 샀던 거지 어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돈이 곧 자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 여성이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혼과 재혼 그죠 이런 것들도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음. 자, 포괄적 혈연의 식미수치가요 외손자가 대를 잇기도 하고 동등한 음서의 혜택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문벌 가문이나 향리 가문 같은 사람들은 폐쇄적으로 혼인을 해서 그 특권을 계속 지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들어갈 말 뭘까요? 특수행정구역, 그렇죠. 두 번째 들어갈 말? 본관제가 되겠죠, 그죠세 번째 확인 문제 들어갈 말?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수행평가 조편성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 등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 자는 가운데 졸지 않고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칭찬 한번 해주고 싶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리고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